자,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데이터 구조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학습 목표는 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그리고 큐라는 자료 구조, 데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선형 구조의 가장 대표죠. 스택, 큐, 데크. 자,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특징과 각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섯 번째 강의의 목차는 스택, 큐, 데크 순서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스택입니다. 스택은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 입력과 출력 작업이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선형 리스트의 형태예요. 입력과 삽입이, 아, 입력과 출력, 다시 삽, 아, 삽,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진다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노드가 가장 먼저 삭제되는 구조로서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즉, last in, first out.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가 first, 첫 번째로 출력이 되는 구조. 또는 선입 후출, first in, last out. 가장 첫 번째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출력되는 선입 후출. 스택은 리포 구조를 갖는 구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의 구조는 자 여러분들 동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케이스. 자, 과거에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자 동전을 동전 케이스에 넣고 다니셨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가장 깊숙이 들어가잖아. 그렇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동전을 가장 첫 번째 뺄수 있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오른쪽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각각 스택의 위치고요. 첫 번째 위치에 A라는 데이터가 삽입이 됐습니다 즉 푸시가 됐어요 삽입, 인서션 또는 푸시가 됐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가장 밑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자 B라는 데이터를 쌓았고요 C라는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자이 전체, 자 5가지를 우리는 스택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자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우리는 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거죠 바텀은 뭐예요? 가장 밑에 저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스택은 앞에서 후입선출 구조라고 했습니다. Last in, first out.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데이터 위를 데이터 위에 저장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가장 처음에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맨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포 구조, 후입선출. 한 쪽에서 데이터가 삽입이 되고 그리고 삭제가 되는 구조를 스택이라고 한다. 자, 스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택 포인터 또는 다른 말로 탑 포인터 탑 포인터는 스택에서 푸시와 팝이 이루어질 위치를 얘기하고요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스택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텀은 탑의 반대쪽이죠 노드의 입출력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를 말합니다 가장 밑에 부분 삽입은 인서션 또는 푸시라고 하는데요 스택에서 새로운 노드를 입력할 때 사용하죠. 자, 탑은 현재 위치라고 했습니다. 탑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푸시하게 되면 탑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삭제는, 네, 팝을 씁니다. 자, 현재 스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게 되면 탑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오버플로우는 자, 스택의 용량을 넘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글라스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잖아요 그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택이 가득 차 있을 때 새로운 노드의 삽입이 일어나서 스택에 더 이상 삽입을 할수 없는 경우 그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언더플로우는 네, 스택이 비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탑의 위치가 제로인 경우죠 스택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즉더 이상 삭제할 수, in, 어, 삭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underflow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택에서 스택에서 삽입할 수 있는 삽입의 알고리즘입니다. 자이 탑은 탑은 뭐였 탑은 뭐였어요? 네, 현재 포인터예요. 자 현재의 스택 포인터라고. 자 탑에다가 푸시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현재 위치에 자 m은 뭐예요? 스택의 크기예요. 현재 위치보다 탑이 크다. 즉, 스택이 꽉 찼어요. 스택이 저장 공간에 꽉 찼는데 거기에 탑이 하나 추가가 됐어. 즉, 푸시가 입력이 됐습니다. 꽉 찼는데 푸시가 돼요? 그래서 넘치지 않을까요? 아, 그럴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라? 아, 아이템을 추가해라. 스택의 현재 위치를 우리는 탑이라고 이야, 이야기를 하고요. 탑의 맨 꼭대기였다면 더 이상 푸시할 수가 없습니다. 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푸시해라 저장소에 저장을 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자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자 if top0라고 되어 있네요 자탑이 0이라면 현재의 위치가 0이라면 즉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면 삭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언더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언더플로우가 아니라면 뭐예요? 아이템에서 탑을 하나 제...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하나 출력시켜라. 팝 기능을 적용시켜라. 자, 그러한 삭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랭귀지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때 함수라는 부분을 많이 쓰죠. 펑션. 자, 펑션 함수를 사용하고 복귀 주소로 돌아올 때도 우리는 복귀 주소를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그것들을 다 수행하고 나서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스택을 사용하고요 함수 호출의 순서를 제어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자 그리고 후입 표기법, 포스트 픽스라고 하는 표현된 수식을 연산할 때자 명령어 방식에서 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때 재기 프로그램의 순서를 제어할 때이 스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 후입선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스택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순서가 ABC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BCD의 순서로 출력하는 과정을 나열하십시오. 자, 이게 스택의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탑의 위치가 첫 번째 A입니다. 자, push A를 위해서 데이터 A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다음 push b에 의해서 b가 데이터에 저장이 돼요. 자 스택은 후입선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가 위에 쌓인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a가 먼저 적재가 되고요. b라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b c d a 순서대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b를 바로 pop을 해야죠. pop b를 해야지만 b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c를 입력해요. 자 B C D A 순서대로 출력하십시오. C를 출력합니다. 팝. 자 D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D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남아 있는 A를 출력하게 되면 스택에 의해서 B C D A 순서대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스택의 응용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럽트 처리, 수식 계산, 복기 번지 저장.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제가 앞에서 이 이야기 했었나요?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은 스택이 아니고요 Q에서 사용되는 구조고 Q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바로 운영체제의 스케줄링입니다 자 예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Q를 가겠습니다 자 스택은 입력과 출력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라 했잖아요 Q는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는 삽입이 이루어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Q이고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출력된다 그러한 구조가 Q다 자, Q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지요 자 한쪽 방향에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다른 방향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진다. 자 Q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프런트. Front. 자 프런트는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의 기억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자 그래서 이 프런트는 삭제 작업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자 리어라고 하는 포인터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자료가 위치한 기억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얘는 삽입 작업할 때 사용하죠 자 여러분들 마트의 계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줄을 서서 계산하잖아요 먼저 줄을 선 사람이 먼저 계산해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입 선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셨나요? 은행에 가게 되면 우리 순서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죠 순서표가 빠른 사람들이 먼저 은행에서 업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Q의 구조라고요. 자, Q의 응용 분야. 창구 업무나 택시 정거장처럼 서비스 순서를 기다리는 등의 대기 행렬의 처리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작업 스케줄링을 할때 주로 Q의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택과 Q 반드시 비교하세요. 스택과 Q 반드시 비교합니다. 스택은 후입 선출 입력이 하나고 그곳에서 출력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렇죠? 스택의 응용 분야는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후위 표기법을 사용할 때, 0번지 주소 명령어를 사용할 때, 스택 구조를 사용한다. 반면에 Q의 구조는 선입, 선출이라고 했습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입력되는 놈이 나중에 가장 먼저 출력이 된다. Q의 구조에서 사용하는 것은 프런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어가 있었습니다. 삭제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프런트 입력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리어예죠. 그리고 Q의 응용 분야 복귀 주소가 아닙니다. 후의 표기법이 아닙니다. 0번지 주소 명령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저장 구조가 아니고요.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을 사용할 때, Q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 자, 다음은 데크가, Q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예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Q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은 리스트의 한 끝에서, 출력은 그 상대편 끝에서 일어난다. 자, Q는 입력과 출력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아,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에 사용된다. 자, 앞에서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스택이 어디에서 응용되는지, Q가 어디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Q는 네,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자, 2번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버플로우는 발생할 수 있어도 언더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생각해볼까요? 자 오버플로우는 Q가 꽉 채워져 있을 때그 상태로 더 이상 삽입을 할수 없는 상태가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언더플로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상태 출력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였어요. 큐도 큐도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택에도 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얘기 나왔죠? 어, 다 발생이 됩니다. 큐 또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네 번째 거 봅시다.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되는 피포 방식으로 처리된다. 피포, 퍼스트인, 퍼스트아웃의 약자입니다. 가장 먼저 입력된 것이 가장 먼저 출력된다. 그것이 바로 큐다. 자, 리포 구조는 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라스트인, 퍼스트아웃. 자, 얘는 큐가 아니라 스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세 번째, 자, 데크로 가겠습니다. 데크는 데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택과 큐의 장점들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데크예요. 어, 스택은 한쪽에서만 푸시와 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큐는 양쪽에서 각각의 입력과 출력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게 데크라고. 자 그래서 데크는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데크라고 합니다. 자 더블 엔디드 큐의 약자죠. 어, 더블 엔디드 큐, 큐, 스택과 큐를 혼합해서 만든 스택과 큐의 장점만을 따서 구성한 것을 데크라고 한다. 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구조를 보시면서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스택과 Q 구조도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자 검정색 글자로 오른쪽에서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Q의 구조와 같은 건데? 그런데요. 그 반대에서도 삭제되는 곳에서 삽입이 가능하고요. 삽입이 됐던 곳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Q에서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잖아요.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력 제한과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나고 출력은 한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출력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입력 제한 데크, 출력 제한 데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택과 Q의 장점만을 따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자, Q에서 사용했었던 프론트 그리고 리어라고 하는 용어 있었죠 자, 그 용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력 제한 자 다시 한번 입력이 한쪽에서만 자 입력 삽입 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발생하고요 출력은 반대쪽에서 출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입력했던 곳에서 출력이 될수 있는 자, 이러한 형태를 입력 제한 데크라고 합니다 입력 제한 데크를 우리는 스크롤 기법에서 사용되고요 즉 삭제, 출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다 출력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입력은 한쪽으로만 제한구조를 갖는 그러한 것을 입력 제한 데크라고 한다. 반면에 출력 제한 데크가 있네요. 출력 제한 데크. 즉 삽입, 입력 중심이고요. 출력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출력 제한 데크라고 합니다. 자, 입력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출력은 한쪽으로만 제한된 구조를 말한다. 자,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자, 삽입은 양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출력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죠. 입력 중심이냐, 출력 중심이냐. 출력 중심이란 얘기는 삭제가 양쪽으로 되는 거. 그래서 입력 제한된 그 입력이 하나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자 입력 중심. 입력 중심은 자 삽입을 양쪽에서 할수 있다. 그래서 출력은 한 곳에서만 제한되어 있다. 출력 제한 데크 쉘프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데크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삽입과 삭제가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이다.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력 제한과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출력이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한. 예를 뭐라고 했습니까? 스크롤이라고 했죠. 스크롤.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나고 출력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출력 제한이 있다. 예를 우리는 셸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게 뭐라고요? 네, 4번. 데크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 우리 다섯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스택과 큐와 데크는 자료구조의 분류에 따라서는 선형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구조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는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했었던 배열과 리스트 포함해서 스택, 큐 데크까지가 선형 구조예요. 즉, 1대1 매칭을 갖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우리 알고리즘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거, 후위 표급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운영 스케줄링 작업을 할 때. 자 이런 구조가 일대1로 매칭이 돼서 선형 구조로 포함되어 있고 선형 구조의 각각의 특징들, Q와 스택과 데큐, 리포 구조, 피포 구조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선형 구조의 자료 구조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5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